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창업의 모든 과정의 고민이죠. 창업 초기. 제품 개발에서부터 마케팅, 서비스 계획까지 다 세워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초기 창업자가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이유도 다이 고민 때문이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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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예전 개발 방식은 내부의 핵심 역량을 활용해서 개발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 제품 및 서비스 플랫폼을 단기간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원을 활용한 지혜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어, s w t 분석 전략으로 말하면 SO 전략은 핵심 역량을 통한 기획 창출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보다는 SW 전략, 즉 약점 보완을 통한 기획 창출 전략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외부 역량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협동자, 프랜차이즈, M&A, 조인트 벤처, 그리고 OEM, ODM 등이 다양한 방법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대부분 외부 역량을 활용하는 방식을 통하여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어, 본 과정에서는 성공적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외부 방식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제품화 성공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한민국의 K-뷰티 산업은 한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태평양 LG 생활건강, The f a c u Shop, 코리아나가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그러나 이 업체들이 어, 생산한 제품은 코스맥스라는 아주 생소한 업체에서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용역 개발 생산 방식을 어, ODM, 즉 생산자 개발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 이 코스맥스가 ODM으로 화장품을 개발, 공급하는 곳은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로레알, 존슨앤존슨, 포에버21, 유니레버, 셀리 등 다양한 해외 유명 상품 회사에도 상당수가 이 코스메스 제품을 받아 자사 브랜드를 부착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의 경우 폭스콘이라는 업체에서 개발, 생산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설계도면을 이 폭스콘에 넘겨서 어, 폭스콘에서는 EMS, 즉, 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s 방식으로 시제품 개발을 하고요, 양산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 폭스콘은 이 애플의 아이폰뿐만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엠박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닌텐도 위, 소프트뱅크의 페퍼로봇이라는 어,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양산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외부 업체가 제품의 개발 및 양산을 분담함으로써 창업기업은 개발 및 양산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초기 개발 제품의 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고요 외부 전문업체 즉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업체는 여러 곳의 그레처를 확보함으로써 포트폴리오에서 수익구조가 실현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주, 외부 방식 설계 개념의 이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외부 방식 설계를 정의하면 아웃소싱의 한 방법으로 어, 설계 부분만을 외부에 어, 맡기는 방식입니다. 어, 아웃소싱은 내부의 핵심 역량의 약점을 보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은 어, 소화 분석 전략에서는 OW 전략에 해당이 됩니다. 이 OW 전략을 한번 보면은 아웃소싱 전략 이외에도 프론,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그리고 조인트 벤처, 기업인수, 어, M&A 합병, 그리고 인력 영입, 그리고 엔젤 투자 유치, 클라우드 펀딩 유치, 그리고 벤처 투자 유치, 정책 자금 유치 등 아주 많습니다. 이를 한번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표를 보면 그 아웃소싱 설계 외에도 다양한 외부 아웃소싱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웃소싱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 기술, 자본, 그리고 판매 능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자본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사람 기술 판매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자 여기서 보면 사람이라는 인력을 중심으로 나머지 기술 자본 판매를 서로가 협업을 해서 해결해 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협동자 외에도 조인트 벤처는 모든 것을 협업을 통해서 헤쳐나가는 그런 외부 역량 조달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 인수합병 이것은 자본을 투자해서 상대방의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서 M&A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어 핵심 인력을 영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어 기술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엔젤 투자 유치, 클라우드 펀딩, 그리고 벤처 투자 유치. 정책 자금은 공통적으로 자본을 투자를 통해서 어 어떻게 보면 외부로부터 사람 아니면 자본, 판매, 어 아니면 판매 역량을 유치하는 방법을 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 전체적으로 아웃소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SWAT 분석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SWAT 분석 전략은 어, 전략적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프레임입니다. 어, SWAT 분석을 보면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하여 매출의 기회, 즉, opportunity를 어, 확인하는 것과 위협적 설레턴을 어, 판단하는 변수가 있고요. 내부 역량 분석을 통하여 경쟁자 대비 강점, 스트렝스, 그리고 약점, 위크니스를 판단하는 변수를 통하여 효과와 효율을 고려한 전략 생성 프레임입니다. 예, 그러면 SWAT 전략 분석표를 보시면 어, 이 SWAT 분석으로 도출되는 전략의 종류는 크게 네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가 OS 전략이고요. 두번째가 OW 전략. 그리고 세 번째가 TS 전략, 네 번째가 TW 전략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S 전략은 경쟁자 대비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여 매출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내부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OW 전략은 경쟁자 대비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어 핵심 역량을 조달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S 전략은 외부 환경의 그 불확실한, 어,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자신의 강점을 활용해서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핵심 역량을 분산시켜서요, 확률적으로 사업 성공률을 높이는 사업 전개 방식입니다. 그리고 TW 전략은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어, 창업자들이 지원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 취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어, 그러므로 외부 설계 방식은 OW 전략을 일환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어, 외부 방식 설계는 아웃소싱의 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한세가지 정도의 목적으로 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겉변화는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내부의 자원으로는 최신 기술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전략적으로 기술 개발을 통한 품질 완성도 확보를 위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TF팀을 조직하고 요 프로젝트 기반 설계를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가 창업기업의 기술 개발 시 개발 경험을 보완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험이 많은 개발자에게 외부 용역을 통해서 개발하게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 방식 설계 종류인데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턴키 방식입니다. 특히 방식은 어 제품의 그 컨셉 개발 단계에서 어 양산까지 어 모든 전 과정을 외부 업체에 맡기는 그런 형태의 개발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디자인 설계입니다 이 디자인 설계는 컨셉 설계 단계에서 어 그냥 아이디어 단순 아이디어를 어 구현하는 단계까지 어 설계를 외부 업체에 개발하는 방식인데요 이 외부 업체에서는 개발 범위는 발주사가 제시하는 개발할 목표를 시각화하는 즉 컨셉 단계부터 디자인 리뷰 그리고 설계 완성 그리고 설계 검증까지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품 설계인데요. 이 제품 설계 단계는 외관 디자인 단계에서 제품의 기능과 성능이 구현되는 제품 설계 단계까지 외부 업체의 개발을 의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양산 설계인데요. 이 양산 설계는 제품 생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모든 것을 반영해서 제품 설계 최종 설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모든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단계의 설계 외부 설계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디어 상품 개발하여 창업하고 싶은 1인 창업자입니다. 시장 조사를 거쳐, 어, 소비자 욕구에 맞는 아이디어를 상품을 구상했지만, 제품을 생산할 시설이 제게 없어요. 그래서 시설을 갖추기에는 창업 비용도 크게 들고, 그래서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아이디어, 정말 기똥찬 아이디어를 가진 상품을 지금 구상 완료되셨는데, 이걸 생산할 시설이나 그에 대한 재반 비용이 지금 없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반대로 이아이디가 정말로 기똥차고 그잠재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디어인지 검증을 하셨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그리고 그거에 대한 테스트는 사실 대량, 대량 생산이 필요한 어떤 대형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요.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개념, 작게 어떤 프로토타입을 생산해서 시장 조사를 테스트를 거치시고 그에 대한 반응에 맞춰서 아, 이건 될것 같다. 이건 터트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 그게 확보되시면은 그때 이제 그게 본인 자신 있으시면요 정부 지원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초기 스타트업을 투자해주는 그 투자자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생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다양한 혜택들이 많이 국가에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 은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처음부터 어내건 정말 터질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는 못하고 있다 이거보다는 이건 될것 같은데 한번 시장을 먼저 테스트해 보자 어쨌든 작게 뭐 하나 두 개라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거치신 다음에 뭐 주변에 좋은 그런 지원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그원 파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주방식 설계로 업체를 발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개발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외부, 어, 방식의 설계를 했을 때 업체를 발굴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동산을, 어, 보러 다닐 때와 같은 마음으로 발품을, 어, 파셔야 됩니다. 즉, 어,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되는 업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하는 업체는 여러분과 어, 궁합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 이러한 그 업체를 발품을 파는 방법으로 전시회, 박람회 또는 컨퍼런서 또는 어, 창업진흥원과 같은 곳에서 그 개발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어, 사람들한테 물어보시고 전문 강사님한테 어,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멘토링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